내가 네. 널보아 모르겠다 나짜먹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선생그 네. 날씨가 좀 선선해졌네요 아침저녁으로 좀 선선하긴 합니다 근데 <웃음> 선선, 낮엔 또 더워 선선하면 산에 많이 가세요 요즘 산에 못 가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요? 뭘 다리, 많이 가시잖요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요. <웃음> 근데 <웃음> 요즘엔 다 먼대로다녀 바다. 이런대로 어... 바다로 좀 다니고 어, 네네네 요번에 저기 거제도 거제도 갔다 왔고 음... 신안 갔다 왔고요 진짜 음... 멀리 가시네 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 가는 곳곳마다? <웃음> 아니, 뭔가 그런게 있잖아 나라좀 맞는 곳? 어 뭔가 내, 내가 맞는 동네는 뭐 어디다 근데 네. 여기는 왜좀 이렇게 좀 맞는 것같아 뭐 굳이 게... 뭐 동해, 남해, 서해 따지면 나는 남해가 좋아요. 오. 남해가. 오. 응. 1순위는 남해. 네. 뭔가 기운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데 있어. 어디요? 삼척. 삼천. 삼척은 동해인데? 그렇죠. 동네. 어, 동네. 네. <웃음> 근데 동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웃음> <뭐죠? 그래. 웃음> 무슨 소리야? <웃음> 남해가 기운이 좋은데? 아, 동남아 척잘라줘 <웃음> <살라죠. 삼천. 웃음> 할까 다시 물어봐도 괜요 n 지 어디가 어디가 제일 좋으지다고 함적처. 함적 좋아해요. 난적바다는 뭔가 좀 기운이 좋으세요? 어, 좀 나만 느낄 수 있는 기운인데 어떤 이제 바다의 기운하고 어떤 산의 기운하고 다 복합되어 있는 약간 우리 쇼핑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쉽게 설명하면 나한테는. 음, 음, 음. 그래서 너무 기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묵은 먼지 다 쓸려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아, 거기 가면, 진짜. 그냥 공기만 맞아도, 냄새만 맡아도. 그래서 삼척을 좀 제일 중요해요. 아, 좋아해요. 그리고 나 나중에 돈 벌면 삼척 가서 집 짓고 살려고. 근데 될수 있을까 몰라. 어, <웃음> 삼척까지 가서 촬영 못해요. 그러니까. <웃음> 삼척까지 가서. 보세요, 서울 어디든 가야죠. 보실 거죠?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그니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맨날 터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가져온 터는 좀 다른 그 공간을 좀 가져와봤어요. 음, 이게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건가? 문제가 좀 있는지 뭐 이런 걸좀 보고 싶어가지고. 뭐가 왔다 갔다, 갔다 많이 해? 네, 아뭐 그런 것도 아유, 왔다 갔다 엄청 많요 어. 어. 어떤 교통가 차?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곳을 가져와봤어요. 어. 이게 그냥 도로가 아니 그냥 우리의 길 그러니까 땅의 도로가 아닌 네네 뭐떠 있어요? 네 맞아요. 다리야? 맞아요 맞아요. 다리를 가져와봤어요 저희. 어. 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다리 어딘지 아세요? 안 보여줄 요 그냥 보여드게요 그냥 보여드게요이 어. 다리다. 어, 본본 적은 있는데 이름은 모르네. <웃음> 그냥 보세요, 이름. 네.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오며 가면 뭐 동부 관선도를 북부 관선도를 다뭐 아니, 북부 아니고 뭐그 중에 하나예요. 뭐 다리 맞지. 많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예요. 본거 같아. 네. 봐주세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한장 어떤 좀 기운이 있고 뭐 그런게 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다리가. 중간 지점에서 끝 부분이에요.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게 처음 다리가 있으면 첫 시작이 아니라 중간에서 끝 부분 이음새 연결된, 네. 예, 연결된 부분 연결된 부분 그런데 계속 뭔가 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느낌. 음. 음. 그리고 여기는 차량을 통제할 수는 없는데. 뭐, 가능하다면 하루에 몇대 이렇게 제한? 제한 걸려야 된다는 그런 거? 해야, 해야 된다. 왜요? 우리 옛날에, 뭐야, 어디 성수대교 무너진 적 있잖아요. 네.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고는 아니지만, 좀 위험해요. 음. 약간 이게 붕괴는 아닌데 우리가 균열 간다고 하잖아 그쵸, 있죠 어,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되면 너무 이게 무리가 된다면 무리가 되면 자꾸 뭔가 이제 균열이 가고 사고 위험이 높죠 무너져내린다던가 그런거요 아니 무너져 내리진 않아 음. 무너져 내리진 않는데 뭔가 계속 어떤 공사를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못찾네 어디가 잘못된건지 원인을 위치를 음... 이게 자꾸 보수공사? 보안공사를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네 어떤 딱히 위치를 못찾아요 원인을 근데 중간에서 끝부분인데 이게 뭐 전문가들이 가서 막 판단도 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는데 뭔가 이제 통제나 제한을 좀 걸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계속 균열 가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 균열이 점점 심해지겠죠? 아무래도 무 계속 가중이 되면 근데 그거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좀 공사를 하지 않아요? 손 보고 있지 않아요, 이렇 제... 학원은 있어요 응. 네. 근데 학원은 있는데 그게 그때는... 어,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어. 룸버... 그러니까 이, 이 전문가들이 이뭐 다리를 만든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응.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엄한 데 공사를 하고 있는거지 이거 그러면은 그냥 두면은 제2의 그 성수대교처럼 성수대교처럼은 되진 않아요 어, 어.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아요그 어, 어. 정도까지 심하진 않는데 어. 뭔가 이게 진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더 나쁘지 않게만 좀 막아 그래서 여기 차량통... 그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수 개수 제한? 응 어.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그게 또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 엄청 많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막 무너져 내린다고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자꾸 균열이 가긴 해. 음. 이게 어떤 다리인지 말씀드리고 물어볼게요. 네. 이 다리가 이름이 성산대교예요. 성산대교요? 네. 거기는 어디에서 어디 있는 거지? 이게 마포구 마포랑 제가 잠시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음. 있어서 성산대교 음, 성산대교 이게 어디다 목포랑 펌주? 조금 어디 있어? 여기네 아, 여기 잘 모르겠고 여기 아유. 여기에서 음. 이제. 그 강북 쪽으로 이제, 저희, 저희가 음. 지금, 저, 그거잖아요. 강서쪽이잖아요. 음. 저쪽 다리 음. 넘어갈 때, 음. 그쪽 음. 넘어가는 방향인데, 음. 음. 여기 근처예요 근데 사람들도 많이 예용하고, 저도 그쪽으 걸어 다니는 사람들 도 많나, 여기? 성, 성사대교? 음. 아, 니 운동하는 아. 사람. 에이. 라이더들. 뭐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이걸 걸어는 놓은 버스라고 계시죠? 걸어하는 30분 하시잖아요. 정도 걸리잖그 네. 그래. 아, 그래. 사람들이 이용을 엄청 많이해. 요 저도 음. 이쪽으로 많이 다녔고 출퇴근할 때도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은 음. 이제 이런 보도 하나에 되게 민감한 음. 거. 민감하지 왜냐면 옛날에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아. 요즘에 균열이 심한데 보수를 했는데도 거기가 이제 잘 되지 않는다. 뭐 아.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이제 가져와봤어요. 과연. 스터적으로 여기가 정말로 되게 안 좋은 곳인지, 음. 아니면은 정말 이 다리가 뭐 그래도 잘 버티고, 뭐 이렇게 잘 보수만 하면 뭐 음. 되는지. 잘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를 하는 데도 있어서 핵심 포인트를 좀잘 찾아야지. 음. 근데 중간에서 끝, 중간에서 끝이라면 어느 방향 중이면, 왜 우리가 강북에서 강남이라 그러면, 강남 쪽? 그, 그, 이그 부분? 음. 음, 그쪽 라인으로. 음, 예를 들어서, 뭐 강, 강. 만약에 게 우리가 다리왜 다리 건너면 다 강남이라고 생각하잖아. 나는 그렇거든? 네네네. <웃음> 네네네. 강북에서 다리 건너면 강남이라는 거 하기 아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쪽 아래쪽을 말씀하신가요? 어, 아래쪽. 아, 그쪽 부분이 어. 문제가 음. 그쪽을 좀 보완을 해야 되나? 네네, 그쪽이 좀 보여요. 왜냐면 왜 균열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만 치료할 게 아니라 그 옆부분도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둘러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직 그. 주요 원인을 잘 못찾은 것 같아서 음. 음.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옛날에 기억이 안좋은 기억이 어, 너무 그렇구나. 심하니까 너무 심했지 그거 나도 어렸을때인데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아, 저는, 저는 너무 옛날얘기여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정도쯤 몰랐거든요 어,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차가 쭉 그러니까. 그걸 나는 본적이 있어 그유스 너무 무서운거예요 그게 이제 또, 또 그런 사건이 어, 일어나지 그런구나.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뭔가 좀 우리가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심적으로좀 음, 음. 주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내가 잡히는 건데막아르를 무너져서 막큰 사고가 나고 인명 피해가 나고 이런 건 그렇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무리는 가는 건 있지 계속 음. 위험하다라기보다는 뭔가 불안한 거죠 음.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 문제없이 이용해도 상관 없겠네요, 사람들. 그렇죠, 응. 어. 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조금 너무 불안해하니까. 사실 저도 불안했거든요. 저도 그쪽을 안 갔어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죠. 네, 혹시나, 혹시나 말도 안 되지만 혹시나 네, 저도 그쵸. 혹시나 해서 안갔는데 음. 사람들이 보고 조금 이게 막 말을 무너져 성성수 대교처럼 그러진 않아요. 않지만 음. 그래도 약간 불안한 마음은 가질 수는 없지. 아, 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